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. 진아의 지향 진아입니다. 저는 걸그룹 보이그룹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. 그런데 특히 걸그룹 중에서는 걸크러쉬 컨셉 그룹들한테 치이는 게더큰것 같아요. 너무 멋있고, 이쁘고, 다 가졌잖아. <웃음> 그래서 부럽고, 아, 저렇게 되고 싶고, 그런 욕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인데, 아, 또 제가 좋아하는 걸크러시 그룹 G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곧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. 세 번째 미니 앨범 I Trust 오디오 스니펫이 공개가 됐어요.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어떤 앨범이 나올지 같이 기대감을 가져봅시다. <놀람> <놀람> 와, 땡 하는 종소리는 엠넷 퀸덤에서 라타타 첫 무대를 할 때도 이런 종소리가 땡 하고 나왔었는데 첫번째 곡 오마이갓 oh 요 노래에서도 퀸덤 라타타 무대 처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잉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어, 이 몽환적인 분위기에 이 민니 조합은 라타타 무대때도 올았지만 지금도 아, 김민니 목소리 진짜 와좀 나른해지고 뭐, 타락한 천사? 악마는 아닌데 타락한 천사가 막 나한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막 부르면서 잡아 땡기는 이리 와두돼와두돼 와도 와도 돼, 유혹하는 것 같아. 난 부르면 따라갈 것 같아요. 어, 민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따라갈 수 있을까? 그 다음은 두 번째 어, 사랑해 사랑해. 꼭. 오 아까 처음에 처음 노래는 종소리였는데 이번에는 경쾌하게 똑딱? 똑딱음? <웃음> 이런 걸로 경쾌하게 또 시작을 해요 약간 이거에 탭댄스 주면 장난 아닐 것 같아 와설수진 뭐야? 진짜 사자 같아 라이온 너무 예쁘다 어, 진짜 여기에서 딱 탭댄스 추면서 수진이 눈빛 한번팍 쏘면 그냥 거기에서 또이 입술 퍼포먼스 못지않게 난 심장에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<웃음> 세 번째는 Maybe 오 이건 좀 청량한 요정 느낌인데? 포카리 스웨트가 이온 음료가 떠오르는 그런 노래 미오와 니랑민니 너무 예뻐 아, 우리 알갱천재 여기서도 maybe. Maybe. Maybe. Maybe. Oh. 갑자기 maybe 하고 또 눈빛 착 바뀌는 거 아니야? 이 친구들? 세개 나온 거 전부 다다 다 무대로 엄청 보고 싶어 다 무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다음 네 번째는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Lion, 아 라이언 라이언 킹 무대 영상으로 리액션을 찍은 첫 번째 노래가 라이언이었어요. 처음으로 저희가 잘 나온 영상이기도 했어서 찍으면서 저도 되게 재밌는데, 어 이걸 내가 재밌어하는 걸 보는 분들도 되게 좋아해주시네. 계속 이 콘텐츠를 리액션 콘텐츠를 해볼까? 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곡, 이 곡이 라이언이에요.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곡입니다. 이번 앨범에도 있네요. 어, 치명적인 진짜 춤을 빠치고. 다섯 번째는 오 마이 갓. 첫 번째 수록곡이었는데 이거 영어 버전도 같이 있네요. 외국 팬분들이 진짜 많잖아요. K팝을 좋아해 주시는. 그리고 여자아이들 멤버들도 외국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곡을 같이 번역된 곡도 같이 수록을 했어요. 이 징땡 소리는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아 저는 이 민니 목소리는 그 미연 목소리는 진짜 쫀득쫀득하게 귀에 이렇게 쨍쨍 잘 들어와서 좋은데 민니 목소리는 이 뭐..뭐 뭐 하는 거야?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지금 내가 뭘 따라한 거지?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타락한 천사 이렇게 속삭이듯이 마지막하게 얘기를 귓가에다가 속삭여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<웃음> 귀에다가 속삭여주는 거 귓속말로 노래 불러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좋는데 이게 또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잘안 들리잖아요 원래 또 귓속말 하면 그냥 멀리서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 그런 말들 가까이에서 컨소 해줘야 되잖아요 영어는 멀리서 들어도 잘안 들리는데 가까이서 들어도 잘안 들리죠 어차피 잘안 들리는데 <웃음> 이러나 저러나 잘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<웃음> 속삭여주니 얼마나 좋아 빠져드는 것 같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박수 박수 박수 여기까지 여자 아이들 지 아이들 세 번째 미니앨범 I trust 오디오 스니백 미리 들어봤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전부 다꼭 무대로 봤으면 다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겠지만 무대로 꼭다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대장인 믿고 보는 아이들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작곡의 리더 우리 소연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녀의 능력치는 어디까지 진짜 쭉쭉쭉쭉 올라갈 것인지 너무 멋있어요. 이 그룹을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작곡을 하면서 또킹덤에서그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. 소연이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를 작곡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 멤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멤버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그냥 힘없이 막 내면서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한 노래를 만들어 내는 걸 보고 진짜 이 그룹이 퍼포먼스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더더 느껴졌고 더 아끼게 된 이래서 걸크러쉬 컨셉이라서 뿐만 아니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여자애들의 멋진 컴백을 기대합니다. 오늘 영상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진아의 지향 진아였습니다. 안녕!